쫄랭쫄랭 안녕하십니까 쫄랭이 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일도 조금 바빴고 우리 쫄랭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빠하고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 컨텐츠 만드는 게좀 어려웠어요 뜬금없이 오토바이가 나와서 놀라셨죠 예, 저도 제가 오토바이를 사서 놀랬습니다 어, 제가 한한달좀 전에 BMW에 R9T라는 오토바이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오토바이를 한20몇년 전에 타다가 예, 뭐 사고가 나서 못하게 됐었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찬찬히 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그래 새로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종 타시는 그 분들하고 이제 투어를 나가게 돼서 투어 영상을 예, 이제 올려보는 겁니다. 어 갑자기 이제 멀티스트라다 도바티의 오토바이가 나왔죠. 예. 같은 BMW R9T 타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새로 예, 멀티스트라다 구입하셔가지고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라이딩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뭐 그 고프로에다가 이렇게 뭐 마이크도 설치하고 해서 나름 신경 써서 세팅을 했는데 아결과적으로는 뭐 녹음 파일이 정말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네, 카메라도 중간에 자꾸 고프로가 땅을 찍고 있고 그래가지고 영상이 뭐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기도 하고 해서 후반부는 뭐 못쓸거 같고요. 그래서 일산에서 아까 고향종합체육관 앞쪽에서 모여서 출발을 해서 예, 저희 오늘의 목적지는 강화도 강화도의 강만장이라는 라이더 카페를 가는 것을 목표로 예, 그렇게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것까지가 이 영상이고요 이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는 아마 제가 영상이 좀 엉망이어서 못 올릴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아 정말 오랜만에 한20몇년 만에 마이크를 타니까 너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요즘 좀 들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 중간에 이제 기름이 다된 분이 계셔가지고 예. 김포에서 강화도 넘어가기 전에 S.O.1 네, 여기서 고급 유 주유소 들러서 기름 좀 매기고 저희들이 이제 세나를 그 통신기죠. 라이더 통신기 세나를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 제가 좀 어리버리하다 보니까 그런 세팅도 못하고 그냥 출발을 해 버려서 다들 무건수행 하다시피 <웃음> 예 그렇게 왔네요. 갔었네요.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로코 한편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도 있었고 예 좋았습니다 아알라인티는 어, 약간 레트로 감성의 바이크고요 지금 보시는 두가티 멀티스트라다는 아, 예 진짜 멀티 퍼포즈죠 예 다기능 다방면 지금 비가 왔습니다 예, 제가 바이크 박스 내리던 날도 비가 왔고 처음 타던 날도 비가 왔고 두 번째 타던 날도 비가 왔고 제가 바이크만 타면 비가 와서 제가 리메이커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헬멧이랑 너무 예쁜 네, 옵션 719 모델이라는 그 바이크를 타시는 지금 손으로 수신호 시 하시는 저분께서 오늘 라이딩에서 이제 제일 형님이셨는데 너무 잘타시더라고요 지금 바이크도 너무 이쁘고 아 즐거운 라이딩이었어요. 제가 워낙 이제 초보고 예전에 이제 사고가 있었던 트라우마도 좀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 바이크가 1000km도 안 달린 지금 길이 안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80km를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저를 추월하시는게 겁나게 빨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고정속도 유지해가면서 달린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기 때문에 서로들 이제 좀 조심하고 뭐 바이크 타고 있는 동안은 접촉을 할래야 할 수도 없죠.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3인씩 예, 그렇게 조심해서 예,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화도에서 교동도로 넘어가는 예, 그 초입이, 초입이고요 해병대 이제 초소 건물이 있는데 예, 뭐 고생하는 복군 장병께 깎듯이 예, 하고 아 착하죠 매너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달렸습니다. 간만에 바다를 보기도 했고요. 너무 공기도 아... 지금 날씨가 딱 바이크를 타기엔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오늘 가죽 자켓 입고 사실 살짝 더웠는데 음... 한달 전에는 사실 추웠거든요. 제가 이제 바이크 산게한달 됐는데 어... 이렇게 자꾸 날씨가 이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라이딩 때는 이제 가족 자켓을 못 입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어, 같은 기종끼리 이렇게 다니면 뭐 즐겁죠 서로 이제 특성이 비슷한 바이크니까 호흡도 잘 맞고 이제 여기가 그 강만장이라는 라이더 카페가 있는 그 마을 초입이에요 어, 회전교차로인데 뭐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대가 가다 보면은 어 서로 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조금 어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 양해를 구하고 예 서로 간격 유지해가면서 예잘 달렸습니다. 이게 흐름이 끊어지거나 대열이 이탈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앞에 대열을 따라가거나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룹 주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안보 그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은 조금 그렇게할 뭐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두면서 네, 잘 라이딩을 달려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강화도 만남의 광장 그래서 강만장 라이더들은 다 아시는 곳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라이더들이 편하게 가서 커피 마실 수 있도록 꾸며진 그런 라이더 카페입니다 어, 오는 데까지 오늘 총 주행 거리는 약 150km 였고요 총 주행 시간은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중간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침에 11시에 출발해서 음, 한 6시 정도? 한 6, 7시간? 예, 놀았네요. 즐거운 라이딩 이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이크 타는 영상으로 어, 자주 찾아뵐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